I know the jungle has its rules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ool So don't be acting like, you, acting like a fool too. Forget you sobbing like a m o o n Tryna get everybody's cool Go ahead and drop into the pool It might just be the time for you to do better for yourself 제 오늘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건데요. 예전에 찍었던 그 레전드 증명사진 있잖아요. 그 예쁘게 나왔던 증명사진을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하... 다시 찍으러 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머리 자체가 완전 통가발이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너무 어색하고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발이 아니라 제 머리로 찍고 그리고 그때 제 앞머리 있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도 앞머리 있게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앞머리는 자르기 싫으니까 이 앞머리 가발을 쓰고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으로 얼굴에 자외선 차단부터 해줄게요. 제가 화장할 때는 막 백탁현상 생기고 되게 무덥게 꾸덕꾸덕 발려지는 그런 무기자차 선크림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달바 워터풀 선크림은 완전 유기자차 느낌? 에센스 선크림이라서 그런지 되게 흡수가 빠르고 수분감 있게 발려요. 크림 바르고 완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이거 바르면은 딱 촉촉하게 화장 잘 먹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 잘 타니까 목이랑 피부 드러나는 부위에도 조금 발라줘요. 그리고 렌즈는 오늘은 요 아일랜드 그레이, 오렌지 아일랜드 그레이 색깔을. 껴줄게요. 원래 오늘 브라운 색깔을 낄까 고민을 했는데 뭔가 쿨톤에 맞게 그레이 색상으로 한번 입어볼까 했어요. 근데 고민돼요. 되게 자연스럽게 찍어야 예쁠 것 같긴 한데 괜히 이거 꼈다가 뭔가 인위적으로 나올까 봐.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잘 나오겠지? 이제 렌즈를 껴줬으니까 바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에이프리 스킨 매직 스노우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발라줄게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쿠션을 진짜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귀차니즘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건지 뭐 쿠션이 좋아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쿠션들이 많이 나오나요, 요즘에? <웃음> 이거는 제가 한... 음... 4개월 전에? 4개월 전인가?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되게 요즘에 자주 쓰고 있어요. 커버력도 장난 아니죠? 색상도 딱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요 근래 몇 개월간 썼던 쿠션 중에서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쿠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전뺀거 보이시죠? 또 튀어나왔어요. 어떡할까요 이거 정말 이거 언젠간 빼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전 빼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다 빼지 말라 해서 두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뺄까요? 말까요? 그리고 다음에 이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 이걸로 빨리 커버해볼게요. 저는 이 부분, 이코 이 주변 부분을 컨실러를 해야돼요.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가 조금 어두운게 거슬려요. 이렇게. 그냥 여기랑 여기 응. 저 요즘에 메이크업 영상을 뭔가 많이 못 찍은 느낌이에요. 이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 제가 드디어 어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정말 정말 이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점점 짐이 늘어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강아지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좀 비좁았어요 제 방이 거기다가 뭔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하실 같은 느낌? 되게 칙칙하고 방이 영상이 항상 항상 칙칙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점, 점이 되게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의사를 하게 됐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은 문제가 제가 모르고 조명을 집에서 아직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조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웃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대로 촬영하고 있긴 한데 그동안 조명도 막 세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레어카인드 쉐딩 쿨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쉐딩을 해줄게요. 아주 중요한 단계 이게 없으면은 사진이고 뭐고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사 때문에 제가 몇 달간 엄청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저 어제 짐 싸서 옮길 때는 거의 눈물이 며칠랑 말랑 했어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오니까 좋긴 좋네요. 이두 색깔을 사용해서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잘 잡아줘야 뭔가 코가 좀 오똑하게 잡히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뭔가 코가 동그란 편이기 때문에 코가 조금 날렵해지고 싶어요 오똑 날렵 옆에서 보면 낮지만 앞에서 봤을 때라도 높아 보이게 코를 잡아줘요 이 입술 위에도 두툼해 보이게 이게 다 나중에 오버립했을때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입술이 좀더 볼륨감 있어 보이게 자 이제 얼굴 외곽도 잡아줘야죠. 빨리 짐들이 정리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제가 가구들도 사서 또 배치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끝날런지 다 정리되고 나면 은 저도 한번 랜선 집들이나 룸투어 이런 거꼭 찍어볼게요. 저희 로망이에요, 로망. 이렇게 싹싹 싹싹 깎아주시면 쉐딩도 끝! 다음은 이 이니스프리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빨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참 오랜만에 쓰긴 하는데 사용했던 기억이 굉장히 괜찮았어서 심도 굉장히 얇고 자연스럽게 발리거든요. 제가 애쉬브라운색 아이브로우들 중에서 로즈샵 중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눈썹을 그릴 때 버릇 뭔가 이렇게 그리면 은 굴곡때문에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찡그려서 그리면 은 그리기가 쉬워요 모양새는 좀 웃기지만 반대쪽도 똑같이 빨리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짠! 아이섀도우는 이 후다 뷰티 누드 팔레트를 사용할 거예요 와우 색깔 너무 예쁘다. 오늘은 어떤 컨셉을 해볼까요? <웃음> 아, 너무 고민되네. 요 시크릿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베이스 음영. 컬러 예쁜 거 봐요, 여러분. 딱 내가 원하던 컬러. 약간 팥죽스러우면서 약간 그레이쉬하면서 핑크빛 저는 약간 이 애교살 정도까지 길게 칠해줄게요 넓게 다음은 이 티즈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좀더 줘볼게요 이거는 약간 더 보랏빛이 가미된 그런 팥죽 느낌? 가지 느낌이 첨가됐어요. 이렇게 속눈썹 가까이부터 칠해준 다음 바깥으로 블렌딩해서 버릴게요. 눈 밑에도 삼각존 음영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웃음> 했는데 오 아이섀도우 색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음 오늘 화장 성공인 느낌 벌써부터. 다음은 이펄띵이가 들어간 데이드림 컬러로 애교살 힘 줄게요. 약간 연보라빛 펄인데 뭔가 쨍하게 쨍하게 바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예뻐요. 이것도 약간 외국 언니들 느낌 최도.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누드 팔레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이유를 알겠네. 진작에 안, 안 사서 쓰고 뭐 했을까요? 사실 이거 예전에 후다 뷰티에서 선물을 보내줬거든요. 이게 비행기 건너서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쓰던 것만 쓰다보니까 <웃음> 예전에 받아놓고 안 썼거든요. 왜안 썼니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안 쓰고 썩혀서 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요거 약간 더 스파클링한 펄 느낌이 강한 요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줄게요 그냥 진짜 글리터 글리터 총총 얹은 거랑 똑같은데. 오! 너무 예쁜데? 근데 오늘 이거 증명사진 맞아? 사실 이거 증명사진이 아니라 약간 파티 느낌인데 요즘에 뭐 파티를 갈수 없으니까 증명사진 가는 찍으러 가는 날이 파티하는 날이죠 뭐 <웃음>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신경 쓰는 날이라고 들떴나봐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자기 만족하는 그런 사진이니까 저는 오늘 화장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어우 예뻐. 다음은 제가 늘 쓰는 하이코샤프 아이라이너 메이블린 걸로 <웃음> 어. 아이라인은 오늘은 음.. 꼬리를 올려 그래야 뭔가 이쁠 것 같은데 왜냐면 화장이 은근 진해가지고 살짝 올릴까요? 요 정도만 살짝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끝이 좀 마음에 안들때는 손톱으로 정리하면 아주좋요해주요 그리고 속을 채워줘주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요줄게요이번에송 속눈썹을 바짝요짝 위로 찝어줄게요이늘은송 다음은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이걸로 해줄게요. 블랙 색상. 이것도 마스카라 솔이 되게 곡률도 있고 얇아가지고 되게 쓰기 좋아요. 눈두덩이에 잘안 묻고 지금 속눈썹이 자꾸 빠지네요. 털갈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이거를 쩍쩍 밑으로 펴주면 은 쉽게 쉽게 발려요. 증명사진에 속눈썹이 돋보이게 나오려면 생각보다 진하게 발려야 돼요, 마스카라. 일단 굳은 뒤에 마스카라 하고 나서 찍으면 고정력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더잘 올라가고. 대신 조심해야 돼요. 꺾이지 않게 살살살 힘 조절을 잘해가면서 오늘은 요즘엔 장마철이고 비도 많이 오니까 습하고 속눈썹이 더잘 처지거든요 이게 아리따움에서 새로 나온 건데 되게 우유빛이에요 우유빛 핑크 이게 가루 날림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발리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바르기 쉬워요. 이번에 아리따움 새로 나온 블러셔 엄청 좋다 좋다 해서 궁금해가지고 빨리 써봤는데 괜찮네요. 진짜 약간 가로날림이 조금만 없었더라면 완전 잘 썼을 것 같아요. 증명사진에 블러셔가 딱 예쁘게 나오려면은 뭔가 실제로는 봤을 때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면 돼요. 근데 이건 색상 자체가 좀 연한 편이라서 막 삐에로처럼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하게 발라도 되게 예쁘네요. 단 립은 베이스 컬러로 이뿌빠 립스틱 어, 030 컬러 요 색으로 베이스 컬러로 발라줄게요. 이것도 약간 보랏기가 도는 핑크 컬러라서 쿨톤 분들을 쓰시기에 되게 좋아요.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저는 그리고 약간 오버랩 시켜줬는데 오버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장자리 블렌딩을 해줄게요. 다음에 에뛰드 젤리무스 틴트 베리 베어 컬러로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 약간 느낌이 젤 틴트랑 무스 틴트 그 중간 정도 제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릴 때도 되게 진짜 딱그 중간 정도로 무스 틴트처럼 엄청 블러셔리프에서 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젤 틴트처럼 물같이 발리는 것도 아니고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려요. 그래서 저는 약간 겉모습 보고 제가 원래 캐릭터 모양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겉모습보고 약간 무시했는데 오 너무 예뻐요 착색도 음, 조금 있는데 그게 막 엄청 안 지워지진 않아요 그냥 밥 먹었을 때 적당히 남는 정도? 돈이 발리는 게 너무 예뻐서 그라데이션 하기도 쉽고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뛰드는 냄새가 진짜 맛있잖아요 이거 뭐, 너무 먹고 싶은 냄새 다 마지막으로 로라 메르시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에서도 옛날에 몇번 몇 쓰긴 했는데 또이것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전히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산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진짜 진짜 오래 쓸수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좋아하냐면 더막쨍 박히는 그런 부담스러운 하이라이터 싫어하시는 분들께 있잖아요. 티가 좀 나는 편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광대 쪽도 눈썹 뼈도 이렇게 해주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우더를 부분 부분 칠해줄 건데요. 팬티 뷰티 파우더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열면 은 퍼도 이렇게 내장되어 있거든요 이게 스펀지가 아니라 털로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뭔가 블러 처리되듯이 잘 메꿔주고 이게 퍼프 얇다 보니까 밀착도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부분 부분 파우더 처리할 때 되게 좋아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뭔가 광이 돌면 안 예쁜 이런 부위 있잖아요 이런 부위들을 부분부분 부분 터치할게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음, 앞머리 가발, 아까 준비했던 앞머리를 딱 꽂아주시고 이 정도가 적당하려나? 전또 너무 뽕띄어 앞머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웃음> 어, 너무 찐따같다 지금은. 방금 앞머리 수술 치고 왔는데요. 거의 망했어요 <웃음> 한번 해볼까요? 사진에는 별로 티가 안날 수도 있거든요. 와, 진짜 이 앞머리 가발 다시는 안 사야지. 인모인거 빼면 너무 별로예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인기 많은 거산 거거든요. 사진 찍으면 티안날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망한 게 티는 안 나네요. 이렇게 고데기를 어느 정도 쫙쫙 펴주고 그냥 붙임머리를 해서 요 연결되는 부위를 자연스럽게 잘 펴야 되거든요 이렇게 으으 뜨가 그리고 생머리로 증명사진을 안 찍은 것 같아서 뭔가 생먀, 생머리 사진도 남기고 싶어요 생머리가 더 괜찮지 않나요? <웃음> 표정은 약간 늘 하는 것 처럼 약간 입 살짝 벌리고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음 이런 무표정? 이거나 약간 미소? 그리고 약간 웃는 증명사진도 찍고 싶어요. 가가지고 작가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쁘게 나오는 지 여러 개 찍어본 다음에 예쁜 걸 이렇게 고를 수 있잖아요. 표정, 표정을 표정 많이 연습해 가면 돼요. 악세사리는 이 목걸이. 약간 진주랑 이런 하얀색 알맹이 같은 게 달린 건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얼마 전에 팬분이 선물 주신 목걸인데 뭔가 꼭 착용하고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예쁜 사진, 스튜디오 가서. 이렇게 잠근 부분을 내려가게 착용하면 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날아보겠습니다. Life's a kind of cookie dough. And you can try to eat slow. But you can miss it out. So g o d r e a d t h e e s a little more c a t Come on, let me see you grow. h e n you l l be walking around so low? Are you too afraid o growing? But for you forgot that you're amazing. Do better for yourself.